여러분 안녕하세요. 체리쌤이에요. 어느덧 궁금한 조코씨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일곱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하게 무려 인도에서 한국어를 마스터한 학생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비대면 인터뷰를 요청을 해봤는데요. 한국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대한 인도인 신승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은님 나와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웃음> 여러분. 저는 대한인도인 신수근이라고요. <웃음> 와 이렇게 만나게 됐다니 진짜 너무 영광이에요. 아, 저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무려 인도에서 조이너스코리아와 함께 인터뷰를 해주시고 먼저 우리 승우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인도인 신수근이라고 해요. 저는 이제 한국말 배운 지 거의 6년 될것 같아요. 지금은 제여여인인도에 있는 미국대기업 아도비라는 회사에서마케팅팀에서한국 컨설턴트를 하고 있어요. 와또한국에 관련된 일을 또 하고 계신 거네요. 우리 승서님께서는한국에와 보신 적이 단한 번도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진짜인가요? 맞습니다. 어, 한 번도 한국에본 적이 는 없고요. 계속 인도에서한국에인도에서 일하고 한국에한국 한국에서 음. 한국인 여자친구도 있었어요 예전에 아, 어떤. 아. 아 예전에 <웃음> 네 그래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말을 아. 더 어떻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지 그 친구들이 특히 내가 어떤 항상 틀릴 때마다 아니 네. 성군아 이렇게 말하면 안돼 이렇게 더 말하면 말하면 더 나을 것 같다 아, 이렇게 항상 고쳤어요 저 오. 그래서 너무 또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한국말을 또뭐 말하기 정도는 하는데 진짜 아니 말하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너무 잘 하시는데요? <웃음> <와, 진짜. 웃음>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웃음> <웃음> 어 이런 것도 <웃음>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이런 것도 완전 한국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승훈님께서 그러면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아네 저희 어머니는 인도에서 한국 대사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엄마 친구들도 좀 한국인 몇 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만나고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뭐 유명한 게 뭔지 이런 것도 많이 많이 알게 됐어요 저는 원래 여기 현대나 삼성은 제가 한국 그 회사는지 그것도 몰랐어요. 어, 좀 우리 어머님 덕에 덕분에 알게 되었고 관심 많이 생겼어요 저는. 그래서 네, 네, 어머니가 그때 그땐... 네,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저한테는 좀 추천했어요. 이거 만약에 IT 전공하면서 한국어를 공부하면 은 커리어에서 도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는 추천했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뭐, 와, 진짜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대행기 타지 았어요 그리고 제가 승훈님을 좀 파헤쳐 보다가 발견한 것 중에서 블로그를 또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어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시던데 그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아, 그거는 좀 인도에 대한 좀뭐 고정관념 같은 거 많잖아요. 음. 한국에서 아직도 한국 사람들이 생각이나 이런 거는 좀 바꾸고 싶어서 이런 음. 인도에 대한 좀공정적인 점, 공정적인 포인트 같은 거 한국인들이랑 좀 제가 공유하고 싶어서 그런 블로그가 한국 인 인도 한국 이야기라고 제가 그 맞아요, 블로그 맞아요. 채널을 만들었어요 네이버에서. 제가 봤던 것 중에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인도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글이 있더라고요. 아좀 제가 좀 제일 봤던 거는 인도는 좀 무섭다고 많이 무섭다. 해요 한국인들. 한국에 가 인도 가면은 요자혼자 가면은 음. 안전하지 오. 않다 무섭다 맞아, 맞아. 이런 거 자꾸 들으니까 저도 아니 내 나라가 그 정도 나쁜데 <웃음> 그렇게 좀 생각 자꾸 나와요. 어 그런 생각 들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뭐 세상에는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완벽히 안전한 나라는 없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떤 나라 가면은 공존적인 점, 나쁜 점다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생각이나 그런 뭐이식 같은 거는 제가 좀 바뀌고 싶어서 그래서 음. 그, 그걸 다 제가 썼어요. 되셨구나. 사람들이 가 생각하는 거 인도에서 전기가 없다. 아직도 언니가... 우리가 손으로만 먹고 있다. 젓가락이나 숟가락이 음. 안다 그런 <웃음> 것도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한번. 한국에 오게 된다면 어디를 가장 제일 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제일 가고 싶은 데는 부산이랑 제주도. 부산이랑 제주도? 네, 오, 왜요? 왜요? 네, 제주도는 너무 예뻐서 그런 거날씨가 보고 아, <웃음> 보고 부산은 왜냐면 거기서 바다에 있어서 그래요. 바다, 바다. 바다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아, 그럼 제가제고 보고 보한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그다음에 이거도 있잖아 만다그레사노. 저, 저 솔직히 말하면 제전년자칭구부산 부산, 아, 부산, 부산, 부산, 부산, 부산. 아, <웃음> 만다그레사노. 음, 그러면 독학으로 다 이제 공부를 하신 건데 독학하면서 혹시 어려웠던 것들은 없으셨나요? 어네 있었어요. 어, 독학으로 좀 공부할 때좀 우리가 단어 아니면 문법 이런 거는 책으로 다 읽을 어, 수 있잖아요. 할수 있잖아요 그런 거. 나할수 네, 있잖아요. 근데 발음. 발음. 그 자연, 음. 네 자연스럽게 이 단어를 어떻게 말을 할수 있는지 그런 거는 조금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어떤 단어가 우리가 좀 어색하게 말하면은 한국이나, 한국인이나 이나한국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이해 못해요. 음... 그래서 그때는 조금 제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 언어경환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쓰고 음... 그 다음에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으로 친구들이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한국 드라마 그리고 한국 뉴스 이런 거도 이런 거 보, 어, 보면서 좀, 물, 물, 물, 어, 좀 모르는 단어 같은 거나 많이 쓰고 외우고 만다 그리사노 네, 가장 좋아하는 한국말 무엇인가요? 어... 핵인사 어? 핵인사 핵인사! 핵인사. <웃음> <웃음> 내 성격이 핵인사라서 그래요 <웃음> 핵인싸 인정입니다. 대한해긴사님 신승우님께서는 가장 한국적인 거라고 느끼신 게 있으면 어떤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 저희가 좀 한국 전통 음악 같은 거 많이 배웠거든요. 사물놀이. 저는 사물놀이 차해요 아, 저래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들을 때 만, 완전 한국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물놀이 할때 사물놀이 옷도 있잖아요. 전통 전통 느낌이 많이 느껴요. 와이거는 아, 한국이다. 앞으로의 목표나 꿈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신가요? 한국 하, 한국에서 제가 좀 사, 사, 살고 싶어요, 솔직히. 한국에서 왜냐면 살고. 왜냐면 제가, 제가 제가 제가 한국말도 할줄 알고 한국 음식도 너무 좋아하고 음. 한국 음식도 잘 먹었으니까 한국에서 문제 없이 편하게 살수 있어요. <웃음> 핵 인싸.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승우님의 소감 한 마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이런 인터뷰가 처음이에요. 너무 큰 인터뷰예요, 이거. 그래서 우와. 저도 그때 어, join us korea가 인스타그램으로 DM 받은는데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그 정도 유명한, 유명한 유튜버나 저 연예인도 아닌데 저희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와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한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한국어를 잘한다고? 이러면서 인터뷰를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근데 너무 좋은 점는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나라 친구들이랑 모소서 영상 만드는 게 아주 좋은 느낌이에요. 네. 왜냐면 우리도 Join us k 가 다른 어떤 나라 친구들이랑 영상 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아이 나라에서도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Join us k 가 이런 어, 좋은 봉사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구나 저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우. 이런 앞으로는 저도 이런 거좀 하고 싶어요 와 진짜 목표도 엄청 많으시고 구체적이시라서 꼭다 이루실 수 있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하나만 하나, 근데 갑자기 피디님께서 궁금하신 게 생겼는데 하나만 더 네. 여쭤보면 이름이 왜 신승은인 거예요? 아 <웃음> 이게 <웃음>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너무 아 진짜요? 네네네 네, 네. 제가 원래 한국 이름은 없어. 었요제영어 네. 이름은 발음이가 좀어려워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쉽게 말할 수 없어요. n g u Saram, the ship came out of the ship. Say, y o u n g 가 d i 이어 i c u l t Difficult. d 한테 f i 이라고할 거야. 그럼 어 그러지. 그래서 저도 그런 성원이라고 할까? 그서 원래 성은 싱기형. 싱 어, S I N G h 싱. 네, 아, 기게 아, 네, 신이랑 싱비슷해가 제가 신군만났어 아, 아 그렇 몇년 후에 어떤 친구가 장송 신승훈 누군지는 알아? 그래서 많이 물었는데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야. 그래서 아? 찾아보니까 그래서 막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아, 신승훈이 아 그래서 신승훈이 되었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신승훈 되었어요. 그래서 <웃음> 이제 나는 그냥 인도 신승훈. 인도 신승훈 대한국 신승훈이랑 객관하지 마세요. <웃음>